이렇게 만난 것도 네네 운명인데 아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아니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아뭔야벤아벤야 오케이 야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못 아니야 오 아니야 나 아니야 아야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나아야 아니야 른쪽에야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는 아니야 아니야 나아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나아야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아야나아야야야 봐봐 오는 게 이거 괜찮아 안녕하세요 도대체님 <웃음> <웃음> 우리죠? 맞지 당신? <웃음> 맞지, 맞지? 아 눈치가 빨라? 눈치가 빨라 아주? 눈치가 빨라 이거 발견했는데요. 이쿤님이 갑자기 덜군님을썰어있서 불쏠했었어요. 이거 이쿤님 맞아요. 어? <웃음> 이쿠님. 나한테 오린 <오린이도> 거 걸려서 <웃음> 그래서 썰어간 거야. 아니 덜군님이 저랑 까부하고 서로 무제한한 데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쿤님이 납품하셔서 확삭하어요제역할을 걸렸어요. 빨리 담아주세요. <웃음> 나 죽으면 나랑 도망간 거야? <웃음> 다시나 죽이러 왔다가 납품요 <웃음> <웃음> <웃음> 이걸 <이거> 이렇게 <웃음> 그래 두명 나쁘지 않아. 어째서 저죠? 저요아두분 <웃음> <웃음> 우리 어 우리 심심한데 손이나 잡고 있자 같이 그래도 한때 같이 태어났던 순간이동기 사보도 키고 올게요 여러분들 잘하면 둘다 잡을 수도 님들 순간이동기 사보로 내가 한번 잡아 볼게어거 봐봐 봐봐 내렸다가 아, 어, 탄다 탄다 탄다 탄다 잠깐만 설마? 설마? 어, 아직 미션 게임 중이야 잠깐만 오는 순간 딱 해야겠다 어찌니야아한빡밖에못 튀어 오 잠깐만 아예 두명 죽은 건가? <웃음> 뭐야? 다, <죽은가? 웃음> 어, 뭐, 왜다 죽은 거야? 어, 뭐야? 왜다 죽어, 여기서? 아니, 왜다 죽은 거야, 여기서? <웃음> <웃음> 계속 유령이 하나 생기네. <웃음> <웃음> 다 어디 <웃음> <다 웃음> <다> 봤어? <티봤어요? 와. 웃음>